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리쌤이에요. 오늘은 궁금한 죽고씨에 궁금증을 해소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타이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세요. 우리 미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 선생님,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아, 방방되면 <잘하세요. 웃음> <관광되면> 안 되는 분들이지. <웃음> 반습니다 <웃음> 와, <우와>! 와, <우와>! 와, <웃음> 미아 선생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미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w r e Where are you? Go! Wow.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아, 짜 네,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도 외국인 학습자들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출신이냐는 오. 질문이에요. 제가 좀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웃음> 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아, 알리는 거고요? 네, 식적 <웃음> <그치> 입장을 밝힙니다 <웃음> 저는 25년 동안 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웃음> 토종 한국인이고요 아! <웃음> 네. 네 좋아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미안님을 파헤쳐보도록 할 건데요 가봅시다 조코씨는 미안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웃음> 우리 미아님께서는 언제부터 네. 한국어 기록을 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네. 어떤 계기로 네. 시작하게 되신 건지 네.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2019년도 말부터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아, 2019년말 네 이제 2년 다 되어 가죠 거의 어, 그래네요 네. 그리고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해외 팬파를 음. 하면서 한국어 오,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아, 그 중학교 때부터 <웃음> 꿈이었던 거네요. 네, 그때부터 아, 계속 그런 배운 적 있고요. 네, 그래서 대학생 때까지도 이제 교환학생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이나 아, 네. 한국어 교육 봉사 등에 참여를 하면서 아, 네. 계속 관련된 활동을 해왔고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 아, 강사 겸또 콘텐츠 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세종학당에 네. 서 활동하신 것도 되게 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꿈이 다 계획이 아, 있으신 네. <웃음> 미아 선생님 오. 왕, 왕, 왕, 왕, 왕, 왕 아,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우리 미아 쌤의 파헤쳐 어. 보았거든요 네 미아 님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토이스토리 굉장히 아, 사랑하는 이거까지 어, 아, 네 이거 아, 눈빛이 저를 바라볼 때마고 아, 변하는 거 아, 같은데 네. <웃음> 토이스토리 이야기에 빡탑빡딱 하시는 거 같아서 약간 네. 상상한데 <웃음> 네, 토이스토리를 굉장히 사랑하시잖아요 맞아요 음, 그 중에서도 우디랑 네. 네. 버즈를 엄청 사아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맞아요. 맞죠? 네. <웃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거, 이런 건 이런 건또못 참잖아요. 네. 준비를 해왔어요. 우디랑 <웃음> 아, <웃음> 그러니까. 네. <웃음> <웃음> 버즈 중에 단한 <웃음> <각> 명만 <웃음> 선택할 수 있다. 아 저는 과연 제 원픽은 <웃음> 고민할 수도 없이 버즈입니다. <웃음> 아! 네. 왜, 왜, 왜요? 왜냐면은 뭔가 우디보다 뭔가 조금 더 남성고자의... 하얀색 런얀색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집에 버즈키기워도 굉장히 많고요 버즈 아 쿠션, 인형 그리고 노트북 마우스 패드까지 <웃음> 아, 네. 네. 오 진짜 찐팬이시네요네 워드컷도 버즈 근데 이렇게 망설임 없이 바로 버즈 님을 선택하실지는 상상도 못었거든요 가시자 가시자 가시자 아!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음.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음. 이렇게 하게돼 정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어! 되게 다양하 네, 좋아하시면 네. 너무 어디랑 가도 이쁘다.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니생각에처도 좋아는 괜찮아. 진짜로. 와, 어지러기네요.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한국어 교사분들이 계세요. 음, 네. 근데 우리 미화 선생님께서는 네. 그런 한국어 교사들 중에. 뭔 본인만의 아, 특별한 네.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음, 하시나요? 일단 본인지사랑 네. 특급 타임이에요. 아, 네, <웃음> 준비를 해왔어요. 예. 저는 첫 번째 매력은 제안경이라고할수 있죠. 저희가 안경. 안경을 끼고 있다시피 또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거의 네. 알죠, 알죠. <웃음> 그렇죠. 그래서 제 안경을 한번 본 분들은 잘입지 못한다. <웃음> 또 너무 크니까 이렇게 큰 안경 쓴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여기저기 식당을 다녀도 음. 한번 저를 보신 사장님들은 음. 다음번에 아, 아, 보실거 같아요 네. 와 약간 시그니처 같은 느낌이네요 어,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겨냥을 하신건지 아니면 아, 어쩌다보니까 <웃음> 그렇게 네. 된건지 이게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웃음> 영상을 찍기 몇년 전부터 이걸 쓰고 있었거든요 아꽤 네. 오래된 미아님 자체가 그냥 아주 네. 시그니처가 된 그런 뜻 네. 있네요 네. 사람들이 이제 안경에 코가 붙은게 아니고 <웃음> 그래요. 이제 안경을 벗으면 코가 같이 나올 것 같다면서,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들. <웃음> 선생님들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그런 선물을 받은 적도 있고, 네. 흡수로 그런, 그런 선물을 받으셨다고요 네, 생일 선물로 무슨 안경에 코가 있는 걸 주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미안님을 잊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아, 아또 있어! 공격적인 지사를 톡. 네. 아. 아. 아. 미국인학 쓸자들이랑 소통하려고 아. 하는 부분이거요 이제 콘텐츠를 올리면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려요. 근데 이제 일일이 답글을 달아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콘텐츠를 올릴 때 뭔가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자들 이 알고 있는 그들만의 문화가 또 무엇인지 이렇게 소통하면서 교류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 중에서 제일 뭔가 만족스러웠던, 나 지금 잘 만들었다 이렇게 네. 만족스러웠던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만족스러웠다는 거는 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북한어 콘텐츠가 아, 북한. 굉장히 어. 인기가 많았어요 음, 진짜 신선하고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한국어 콘텐츠 중에서도 북한어에 대한 건잘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 뭔가 한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생각이 난다고도 하고 음, 좋아요. 그러면 저희 조이노스코리아에서도 네. 한국어 교실을 수강하고 있는 정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네. 우리, 미아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네. 말씀해주고 싶은 한국어 공부하는 방법 혹은 음. 한국어 공부 잘할 수 있는 팁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작정 많이 듣고 많이 듣고 네, 들은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들은 걸 따라한다. 이제 그 문장들을 외우면 오, 네, 일단 무작정 뜻을 모르고 외운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제 그런 문법이나 단어를 봤을 때 아, 내가 뭐 외운 게 이거구나 하고 음더 빨리 이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뭔가 저희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 네. 이것도 외우면, 일단 이제... <웃음> 듣고 사로 네. 말하고 네. 외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네. 외워야겠네요. <웃음> 맞아야 <웃음> 아 <웃음>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그니처 코너가 남아 있는데 네. 아까 그. 율동, 기억하시나요? 네. 아, <웃음> 기억을 네, 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 노래를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조코씨는 미안님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말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누가 <웃음> 이렇게 하게 될까 저는 의성어나 의태어. 의성어나 의태어.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제 좋고 영상들을 볼때 되게 생글 생글 웃으시더라고요. 생글 생글 <웃음> 생글 생글 뭔가 오네 뻗은 표정 두박 두박 그런 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미아 선생님의 네.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뭐 네. 있으신가요? 어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어 교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어요. 음. 근데 이제 특히나 어, 한국어 교육 기관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음. 학생들한테. 네, 이제 뭐 청소년이거나 뭐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만의 콘텐츠를 보여주고 분개진 음. 목표입니다. 네, 네. 박수. <웃음>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웃음> 이런 아. 마지막으로 우리 안님의 네. 소감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 일단은 저는 원래부터 조이나스코리아를 알고 있었어요. <웃음> 네. 네, 어? 1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인턴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어? 어, 이런 회사가 있네. 어, 어느 도시체 하고 찾아보다가, 한국어를 외국인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좋은 사회적 기업, 이런 음.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연락이, 네, 연락을 보내주셔가지고, 전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 <웃음> 이렇게 준비해 주신 만큼 앞으로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도 궁금한 조코시의 궁금증 해소. 조이너. <웃음> <저희가>? 코리아. 코리아. <웃음> 아. 코리아. <웃음> 예. <웃음>